포인트 더블 킬 아군 더블 킬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. 맞아맞아 음, 맞아. 막말로 순하시던 분들 돌격 들잖아? 1,2킬은 더 한다고 제 생각에 그래서 돌격을 들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이층 다겠다 준비하셨습니다. 어? 나쁘지 않아? 그죠. 음 너무 또안 좋게만 생각할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터세겸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그렇지 터세도 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단체전은 승부욕 센 사람들은 진짜 이겨야 되거든요 에 있는데. 안 두에. 그냥 서려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떤 사운드요? 마이크 사운드 아니면은 스포 스포 사운드요? 올릴 수 있는데 소리 작나요 많이? 소리 다 올리셨는데 작아요? 아, 전체적인 사운드가 작다고요. 다른 분들도 그러신 건가? 어. 그래요. 스포 사운드는 일부러 조금 줄여놨어요. 마이크 좀잘 들리시라고. 어, 아 이게 더. 뭐야 뭔 소리가 있는 잠깐만요. 그러면 소, 소리 세팅을 스포 사운드랑 마이크 사운드를 더 키워야 되는데, 그래서 혹시 볼륨 최대신가요? 최대로 해도 작으신 건가? 다른 분들도 다 작으신가요? 아이판 아깝네. 네,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사운드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지금 사운드를 만지기는 에또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. 일단, 알겠습니다. 좀, 그런 말씀, 비슷한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올려볼게요, 전체적으로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. 오케이 머릿속에서 3 0킬을 지워야 돼. 그냥 보이는 것만 잡는다 생각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상하게 근데 똥 싸는 것 같은데 키른나 하네. 좀 둔탁한데. 이거 질때 키를 많이 해야 돼. 전략적으로 할게요, 전략적으로. 아 일단 절반은 왔는데 이거 그리고 프리덤님 우리 같은편 형님 향장이라서 심박수 한.. 심박수 몇이 정상이지? 한 60, 70이면 은 정상이죠? 그 정도 유지하는 걸로 배그 대회 보니까 막 심박수 체크도 하던데 와 이런 판에 길을 많이 해야 돼 그래. 뭐 하니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넌 너무 이기면 안 되는데. 일리네 이번에 안 나가 봐야겠다. 아니래요 아군이 승리하셨어 안돼 아 이거 박빈 가면 진짜 무조건 성공인데 잠깐만 자, 포, 잠깐 전화 좀 할게요 여보세요 잠깐 전화 좀 프리덤 플랜이 플래닛, 저스티스 클랜이라고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? 이거, 아, 일단, 형, 25kg 어떤데? 25kg 때 그래. 선입금 일단 깬다 생각하고. 야, 이거 아 우리 너무 잘하는데? 아, 아. 아, 어, 잠깐 모르다. 아, 이거 모르다. 이거 모르다. 다, 다 전화 한 번만 더 할게요. 아, 그 전화가 많이 오네 이 시간에 갑자기. <웃음> 여보세요? 라고 할 뻔! 잠깐만. 노. 어, 노. 아, 제가 말도 안 된다. 아, 진짜. 아, 뭐야. 와, 나 진짜 깜짝 놀랐다. 큰일 보였다. 와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또 만나 님안녕세요 와. 놀랬잖아 나 큰가야지. 어 잠시만요. 비운다 비온다큰 아니다 큰 아니다. 아 이건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다. 이거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으니까. 나 <끼리> 성공 성공. 나이스. 일단 성공. 30킬은 성공. 아, 이거 오케이더할수 있는데. 설마 이걸 또 아, 이거 입판이 입판 킬해서야 돼. 잘 일단 나이스하고요. 30킬 다 깼고요. 경고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모사 버졌고요. 아 까비 자, 35킬 갑시다. 이거 오무 루핑으로 그 던져야겠다 핸드폰 껐습니다 뭐야 어, 어. 짝이야 중이야 큰아닌가? 야, 이제, 안 죽어? 아, 미쳤다. 양념 맞췄다. 아, 잠깐만. 아, 너무 흥분했다. 지금 심박수 70 유지했는데 100 됐다. 아, 어제 이겼네. 아, 이것이. 아, 일단 30킬은. 30기는... 나이스.